I am Haseo from Korea and welcome back to VDE on tour. Today I will show you our office in Seoul. Security team already at the door. Okay, I am Haseo, Seona. Hello s b e n very nice to see you. This is s e o n a Kim, our Managing Director of VDE Korea. She will introduce you to the team and to everything we do here in VDE Seoul and in VDE Korea. Hello, welcome to Korea. My name is s e o n a Kim, I'm Managing Director of VDE Global Services Korea. It's a great pleasure to introduce VDE Global Services. VDE just Korea was established in 2004 by taking over v d a representative office and have been providing v d e subsidies and global market access subsidies for over 23 years especially for renewable energy and new technology related products and systems such as photovoltaic energy storage system and e mobility The regulatory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expert and installation are so much complicated and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Therefore, we prioritize investigations and research to identify these requirements so that customers can respond to the necessary test and certification quickly and appropriately. by reflecting these requirements from the development stage. We don't have the testing laboratories in Korea. However, we are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in testing fees, delivery time and services based on the local qualification. And uh, using these local qualification, we recognize the customer's testing laboratories. and also we are cooperating with our testing partners in Korea and abroad. There are 12 members including competent senior e x p e r t s with long-term experience and also with junior e x p e r t s with a full of energy and challenging spirit. VDGS Korea, as a reliable partner of our customers, We'll continue to make an effort so that our customers can be successful for entering their target markets in a timely manner based on the optimal solution, including VD services. Thank you so muc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VD Global Service Korea의 구성원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7월 VD 입사를 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선 분야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현재 위티네스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 모빌리티 쪽에서 e V 충전기라든지 관련된 부품 그리고 전자파 국제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VD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용호입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특히 냉공조 제품에 대한 안전교격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 대기업에서의 근무 경력과 현재 재직 중인 VD 글로벌 서비스 코리아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기술 지원과 제품 시험 및 검사를 통한 최종 승인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제품 승인 후 고객 제품의 양산 품질 유지 및 학부를 위하여 고객사의 공장에서의 공장 심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저의 주요 고객은 LG전자, 대우,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b d 코리아의 이혜영입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입사해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배터리의 인증과 시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방포 겐지의 건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 이름은 정재권이고요. VD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VD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백색 가전 제품, 특히 이제 세탁기, 세척기, 또 건조기. 또 청소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TV 제품에 대한 화질 시험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어, 추가로 음, 인버터 시스템 어, 파워 컨버전 에 들어가는 인버터 시스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이번 주에 음, 삼성에서 위트니스 테스트가 있어서 어, 회사에서 촬영하는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하고 이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Hello, VD Family. 저는 VD 코리아의 김영성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한국의 에너지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VD 코리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 국책과제 연구과제를 어, 주로 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헬로,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권종인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이고 VD 코리아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총무, 회계, 그리고 공장 심사, VIC로 어, 일하고 있습니다. 어, VD 멤버라는 자부심과 고객 중심 서비스 마인드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o that was the impression of VDE Korea. Hopefully you enjoyed the highly motivated tea. m And let us see where it takes VDE on tour as next time.